이건 제가 무서워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자세가 없... 똑 떨어졌네? 재료가 똑 떨어졌네? 오늘 영업 그만합니다. 빵캉 터지고요. 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버티면서 피사기막만들어지피사기 전부, 뭐야, 먹고 이거? 제발 진짜 한 번, 진지하게 한번 치봐주세요. 버프 많으니까. 빡! 빡! 자! 하하 <웃음> 치봐! 어. 자, 오, 돌립니다. 하이구 받았습니다 형이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거지 또 여러분 댓글에서 신청하신 덱입니다 사자세덱 어. 근데 여러분, 오늘 고통 안 받을 자신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패스 다이언을 선두에 내세워서 사자세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급 미쳤는데? 자, 일단 서브에 우리 에스타로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브에서도 발동하는 개서 아군 영웅의 자세를 사용하면 디버프 효과 해제되고 두탄도가 디버프 연역입니다. 기절 같은 걸로 이렇게 풀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4 시리즈 이런 건데 고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찐댁이 나와버린다. 이예 말씀이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3 1만 6천에 강력 와이덱좀보소 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장뜬 친구를 무조건 차크다합치주고요 죽는 가 아닌가 찬드라형 잠깐만요 차단 걸고요 찬드라형 또발까지자 한번 일단 첫 번째 자세 찬드라형부터 가봅니다 얘, 네가 스승님을 세게 때릴 수 있겠나 어림없다 딱 잡고 있고요 자 들어오겠죠? 팍 풀카운터 트 한번 나가고요 오 사람입니다 한한 판만 한 치고 더원장님 피사기를 만드셨어요 자 이럴 때 우리 당황하지 않아요? 차 크다 합지죠피사기네칸이지섯칸이가 어? 야, 저왜 포기하는데? 아니 왜 포기하세요? 이게 뭐고 이거? 자네칸 넘어왔지? 다이앤을 필깍 됐지? 그리고 옆에서 자세 잡았지? 그럼 다이앤 피사기못 막지?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닌데? 왜 나가셨지? 어... 자 사자 세댁또 출발합니다 연반덱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오토급이 좀 많이 낮은데 요거는 템이 빠진 AI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찬드라잉이두장 뜨네 오늘 중간 자리가 잘 뜨나 자요렇게 놓겠습니다 차단에다가 자 어림 없다까지. 슈, 풀카운터, 빡. 와, 풀카운터, 형, 진짜 세다, 형. 이렇게 카드들이 참 예쁘게 잘 뜨네요. 이제 차 여차하면 이제 필각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서 자세 한번 진짜. 제대로 치보세요. 내 지금 막고 싶으니까 진짜 겁나 단단할걸.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앤도 아군 전체 데미지 감소 40% 있고 그 다음에 타르미엘은 40%를 자기가 땡겨왔어 맞으니까 와 인내 뜨는데? 쉽게 죽이지 말아보자 이번엔 자, 쉽게 죽이지 말자 잠깐만 필살기 만들기 기회를 드려 슈 치는데 아이 정도 요 정도. 자 이제 타르미엘까지 잡혔을 때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피싸기도 준비됐잖아. 한번 맞아 줘 봅시다. 자, 삼 자세 다잡았어 야, 여러분. 자세? 자세? 자세 자, 치바바. 아, 자, 아서 저거 템 빠진 것 같은데 아까 데미지 너무 약하던데. 치바바 우리 데미지 엄청 깎아내려 빡하고 치는데요. 자, 요 정도. 아, 아, 요 정도. 요 정도. 아 요즘도 자 일단 우리 필살기 게이지가 많아가지고 기폭피가 세개 들어왔어 그래요 기폭이 우리 연박 한번 맞아볼까? 진짜 약간 아 아니야 다른 이 자세 없구나. 이건 제가 무서워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무서워서 죽인다기보다는 자세가 똑 떨어졌네. 재료가 똑 떨어졌네. 오늘 영업. 그만합니다 빵캉 터지고요 자, 이것도 풀업이에요 전체 돌진 필살기입니다 이야안 죽었다 자 가자 mm -hmm. 엄청 셉니다 자9900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이야> <무기> 4 7만 봤나 어? 어? 어머머머 겁나 예뻐 자, 또 결투기 들어오 무서워요. 예, 저, 뭐고, 저거. 어? 신이랑, 조, 아, 좋아. 오늘 한번 맞아보자. 좀 맞아보고 싶었거든?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단단한지 조금 맞아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확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켜고를 불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자세 예, 잡아. 삼자세 잡자. 엄청 탄탄합니다. 엄청 탄탄하면서 풀카운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씹으세요. 우리 다이앤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주시죠. 한 번. 빡, 빡, 빡. 풀카운터 빡 들어가고요. 자, 우리 도발은 뒤쪽에 이제 풀카운트 쪽이 끌었기 때문에, 풀카운트가. 풀카운트 쪽으로 도발이 잘끌려있고요 피, 피가 아프지가 않아. 아프지가 않는데? 야, 우리 그 무서운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탁 받아서 나는 이거 안에니 받아라 네 자스가 이렇게 착 역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야, 야, 완전 개 단단한데, 지금 우리? 무서울 게 있나요? 아,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아씨 <웃음> 저절로 나갔어. 내가 짓거리다가 아니 이거 두개 쓰면서 합치고 싶었어요. 예 생각은 그랬는데 손이 못 따라가졌고. 야 다이언 좀 치봐봐 이제. 치봐봐 그렇지. 야 이거밖에 못뭐 치냐 신아. 야신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야, 이거 피자기한대 맞아줄까? 아, 타르미엘 자세가 없을 때는 맞으면 안 돼요. 예, 아무리 그래도, 보건 안, 와,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삼성으로 한번쭉 때려볼게요. 한대 맞아 봐봐. 뿡뿡뿡뿡뿡뿡. 빡! 역속이긴 한데, 우와! 봤나 이거? 이게 자세력이야 어? 여러분, 나 고통주려고 한게 아니야? 진짜가가르친는 건가? 역속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센 거야? 지금 스택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그,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타격 자체, 그니까 러 지금 55, 최대 50%, 주피 5 0증가는될것 같긴 하거든? 근데 요거는 얼마 안 쌓였는데, 세네. 야, 피사기까지 다 만들었다. 야, 뒤에 애들 피사기까지 다 만들었는데?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버티면서 피사기 막만들어지니 피사기 전부, 뭐, 야, 뭐 없고 이거? Nice. 솔직히 말해서, 형,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고통받을 컨셉으로 딱 마음 잡고 시작했거든. 오늘, 그래, 오늘 맞아주는 날이다. 이런생각인는데 괜찮은데? 어 예, 어, 어, 잠깐만. 잠깐만, 키가 크시네. 잠깐만. 안멜이랑 도원까지. <웃음> 좀 무섭다. 일단, 한대톡 치놓고요. 요거 하나 해놓을까? 이런 정도 해놓을까? 차단까지. 팍! 왕! 치고요. 자, 돌립니다. 이번에 일부러 좀 맞으려고 그 풀카운트를 안 써봤어요. 풀카운트 안 쓰고 차단한 상태에서 안 죽을 만큼 맞으면서 다이앤좀더 화가 나 봅시다. 자, 오, 돌립니다. 양쪽 다 돌립니다. 그렇죠. 배한테 때려주시고 좀더센 거. 센거 한번 때 주세요. 아, 좋아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그 규칙이 없다 그죠? 어,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맞을 때 30% 차감해서 맞는 규칙이 있었어요. 없이도 지금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 규모일까? 해가지고 다이앤 필사기를 만들어 봤어요. 자, 어쩔 수 없이 다이을 치셔야 될 텐데 지금 40퍼 감소에 다름이 40분 땡겨오 땡겨오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 치봐오세요 한번 그렇게. 빡야만 사천 남으시는데 만 사천 안 매라 그렇지. 네가 와야지 마. 어? 그밖에 안 돼? 네 버프 좀 믿는 것 같은데 치마 그밖에 못 치냐고? 야 봤나? 이것이 바로 사자색 금감 굴개다. 어? 필사기 어디갔노? 아! 아, 상대도 다이앤이 있구나? 아, 맞아. 나, 나도 까먹을 수 있고, 다이앤이 필각이 있다는 걸 순간 까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어, 다이앤 지금 피사이 4칸이라서 필각 또할 수가 있겠군요. 아, 그렇네. 아, 그거는, 아, 어, 아, 풀카운트 쪽으로 내가 지금 도발 끌었던가? 아, 헷갈린다. 도발이 막, 여기에서 난무하니까 헷갈려요. 그렇지! 아, 우리 스승님이 지금 도발 끌었지. 그럼 도발이 저쪽으로 끌렸다는 거? 자,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어? 양마가 아, 이글이글 타오르네 저쪽도 잠깐만요 이게 좀 약간 무서울 수가 있는게 제가 쫄아서 그런건 절대 아니고 필살기를 먼저 막으면서 할게요 이거 잠깐만 못 죽일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이앤 자세가 우와 10만 나오는데? 아 잠깐만 우리 지난주에 스킬로 인한 데미지 좀 차감이 있었잖아 이거 봐봐 그래서 우리 다이앤이 때리는 것도 약간 느낌이 안 왔던 건가? 다이앤딜 생... 어, 잠깐만 아멜 저, 안멜 지금 왜 저러나? 안멜아, 잠깐만. 지금 필각 내가 두명 막아. 안멜이 붙어. 아, 안멜아. 좋아, 너. 안멜로 <목소리> 세게 때렸구나. 우리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지금 누적 34만이야. 잠깐만요. 와, 근데 무섭다. 지금, 잠깐만. 지금 솔직히 되게 무섭거든 지금. 고마워, 컸어야 돼. 고마워, 고 지금, 암매, 버프, 지금, 지금, 자기 와이프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어도 살아날 거예요. 빵! 안죽고요 약간, 지금 약간 무서운데? 뭐마 그만 치라니, 진짜. 야! 아, 자세 없지? 자세를 잡았을 때, 우리 기절 안 당한다 뿐이지. 잠깐만요. 아, 저 극혐 필살기 스네 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 필각 될 거예요. 필각 될 거예요. 자, 필각 오케이. 야어거 하지 말고, 들어온 거 하지 말고. 자, 어림없다. 어림없다. 치바라. 안 매라. 야, 니네 버프 하나밖에 없네. <웃음> 치바야. 치바바 야. 버프 없는 안, 안, 안 매는 ]다. 안 무섭지. 마, 그렇지. 앙, 앙. 아, 이게 스승님이다, 임마. 이게, 너 스승님을 어디서 임마, 자꾸, 어, 그큰 대금으로 찍어버리고 있어. 우리 이제 다이언 스택 엄청 쌓였거든요. 이제 너, 다 끝났다. 다이언으로 끝낸다. 40만 쌓였다. <웃음> 자, 일단 부활을 뽑을게요. 부활을 뽑고, 야, 그냥 다 때려버려. 자세 잡지 마. 이거 셉니다. 뿍! 12만 자세가. 어? 차단 하나 걸어 놓고요. 야, 완전히. 딜을 너덜너덜하게 너들 만들어버려마 안멸 딜이 아예 안 나오겠는데요? 지금? 아, 저, 저게 진짜, 너. 자, 보막 때문에 살지도 모르지. 그래, 살든 말든 끝났다고. 자, 타르멜 피사일까지 연동시키면서. 자, 슈어. 보 아무리 보막 있어도, 예. 스승님이 우리 부부제자를 가르쳤다. 야, 오늘. 미안하지만 고통받을 자신이 없는데 그 이전에 우리 삼자 세대기랑 좀 되게 다르지 않냐 기존에 막 에스타로스랑 우리 그때 삼자 세대겠다 그냥 겁나 채 맞았잖아 그때랑 다른데 왜냐면 일단 다이앤이 맞다가 한테씩 칠때 이게 나는 그냥 일상 하나 툭 던졌는데 막 십이만 막 이성짜리가 막 아까 얼마나 왔노 어, 어. 오케이. 저의, 어, 사람이다. 좋습니다. 이런 정도 돼야 우리가 좀 재미가 있겠죠? 아이고, 차단을 내가 저쪽으로 걸어버렸구나. 차단을 안면한테 걸걸. 자, 괜찮아요. 좀 세게 맞으면서. 자, 조금 세게 맞고 싶긴 하거든요. 좀 세게 맞으면서 다이앤이 날뛰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원이랑 안멜 들어오겠죠? 들어올 겁니다. 우리 자세 잡았기 때문에 불안 붙었어요. 자, 더원 두장 썼고. 더원 세 장인가? 앙, 앙. 자, 안 아픕니다. 오, 더원 필살기 만드신. 자, 요럴줄 알고 우리 어떻게 했다?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습니다. 도 버를 옆쪽으로 끕니다. 자, 크레이지 러시의 파카 자, 필사인 막을 수 있다니까. 이 영화 같은데 오늘 어, 지금 마지막 판 하자. 마지막 판인데 그첫 장면의 그걸 마지막에 이제 풀어보게 되네. 끝난 줄 알았을 텐데 끝나지 않았다. 자, 우리 다이앤 필사기 아니 필카 아니라도 우리 필카는 또 많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케이 형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형. 빡 빡. 어, 잠깐만, 죽는 거 아니가? 잠깐만. 어? 이상이다. 자, 스승님이 돌아가셨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필살기 쓰면 더원을 잡을 수 있지만 괜히 그러다 앞멜패 붙으면서 뭐, 아, 자, 잠깐만. 한번더 넘길게요. 자, 오케이. 한번 해주면서. 자, 그게 뭐야까지. 자, 돌리면서 그게 뭐야. 이거 우리 한번 찐으로 한번 맞아보고 싶었거든? 제발,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치봐주세요. 버프 많으니까. 빡! 빡! 자, 하하하하하하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스택만 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봐봐필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필허허하고허허허허 하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다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잠깐만. 야, 제가 너무,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증명됐나? 형 오늘 고통받을 자신이 없다고 딱 시작했는데, 이잖아 드디어 요런 4시리즈 이런 게 지금 오늘 찐으로 나왔는데이 정도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유틸이랑 필각도 많고 자세 여기저기 돌릴 수 있고 자세 돌리다가 우리 필살기 뜨면 끝낼 수 있고. 거기다 타르미엘의 본까지 돌리면 겁나 개, 완전히 건강불게 받지 자, 오늘 이 덱은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찐스러운 덱이었습니다. 또 댓글에 이런 괴롭히려고 하는 많은 컨셉들 남겨줘도 좋아요 제가 한번 뚫어내 보이겠어 좋은 날 되세요 굿 바이